네, 인조 다이아몬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제법 크기도 커서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각인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표면에 보면 네, 물론 광학현명에서 표면이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우둘투둘하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몬드와 인조 다이아몬드의 차이점이 이런 거예요 맞지? 방사성 피복 당했을 때 오는 그 느낌은 하여튼 지저분하고 아주 불쾌하게 짝이 없는 그런 느낌을해요 어떤 천연과 인조의 차이가 뭐냐면 인간이 만드는 건 뭔가가 좀 별로가 안 좋아요. 그런데 천연은 와 깨끗하다, 질수정리하다 멋있다 이런 게 나와 있죠. 네, 그 차이입니다.